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오늘은 좀 가볍게 제가 인스타에서 착용 중인 제품 문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키미가 자주 입는 옷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자지만 앵간한 남자 바지 윗돌이 담았거든요 평소에 좀더 캐주얼하고 편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어서 나이가 편한 게 좋을 나이야 그리고 내가 많이 안 돌아다녀 맨날 사무실 집 사무실 집 그래서 요 영상도 어느 정도 좋아해 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제가 요즘 자주 입고 다니는 편한 룩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제품은 그레일즈의 셋업이에요 평소 추링 셋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셋업으로 코디 걱정 없이 그냥 셋업으로 입어버리면 뭔가 꾸민 느낌인 거야. 뭔가 힙해. 이 그레일즈 피그먼트 후드가 정말 남다르게 큰 사이즈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입으면 보호 본능 자극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웃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굉장히 큼직하고 널널해서 이불 덮은 듯한 느낌을 줘요 피그먼트 원단 특성상 빳빳할수 있는데 얘는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두껍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 후드는 힙하게 와다다다 똑딱이 버튼을 이렇게 채웠다가 풀었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이 너무 휑하면 좀 그래 <웃음> 그리고 뭔가 현실도 피하고 싶다 하실 때도 와다다다 채워가지고 잠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일하기 싫을 때 졸릴 때 <웃음> 매칭되는 스트팬츠도 단품으로 활용을 잘하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유연하면서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부드러운 어, 원단감입니다 긴 기장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딱 걸면은 신발에 예쁘게 얹혀지고 기장감도 곱창지고 이뻐요 요스웨셋업 전체적으로 사이즈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데 저는 보호부는 잘극는이 핏감이 좋아서 입고 다니지만 어, 남정네들 피팅감도 보여 드려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좀 확실히 유니크한 피팅감의 스웨셋업 찾고 계신다면 그레이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스코프의 인디핑크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구매는 좀 오래전에 했는데 최근에 제품을 받았어요 레이온 나일론으로 찰랑거리면서 적당히 크리스피한 이 터치감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얇은 원단감 때문에 제가 다리에 땀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 잘 입고 댕겨요 <웃음> 색감도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에 뭔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긴 기장감까지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맨투맨이나 스웨이랑 입고 있는데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프린팅 티셔츠랑 매칭하려고 요즘 이거 이거 이제 잘 깨끗하게 입어야지 내 땀. 스토커스 <웃음> 다음은 최근 제 인스타를 보시면 제가 피터 사이즈님을 영접한 걸볼수 있는데요. 으띠. <웃음> 저희 팀원들 출근복장을 보니까 추리닝 바지, 스웻팬츠 요걸 되게 자주 입어서 아 이왕 요 팝업 간 김에 어, 내가 힙하게 그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팀복을 맞췄습니다 인세인 게르지의 롱슬립으로 가슴팍은 밋밋해요 하지만 팔이랑 등짝에 화려하게 프린팅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어? 내 뒷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 나 약간 기센 언니 느낌 들고 요거 입고 아침에 좀센 힙합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라면 <웃음> 치원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오 이게 스토커즈 팀인가? 피터 사이즈 팀인가? 해요 스토커즈 <웃음> 다음은 노드 아카이브의 뮤티드 핑크 레이어드 카라 니트입니다 팝업에 갔다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을 마주쳤는데 구독자님께서 이거 되게 잘 받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샀어 내가 없, 없어져 볼게 하나 둘셋 나도 여러분들의 추천템 입어요 봄 시즌 쾌적하게 입기 좋을 코튼 원사감으로 굉장히 매트하고 은근 구멍 슝슝 느낌이랄까? 어 통풍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팝업에서 이렇게 세트로 입었던 룩이 그냥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고 자주 입는 버건디 치노 팬츠입니다 제가 사실 버건디 컬러감이 상의 쪽으로 올라오는 피부톤과 좀안 받는 편인데 바지로 가니까 또 괜찮더라고 색감이 너무 방정맞은 버건디가 아니라 조금 묵직한 톤의 버건디라서 자꾸 날 유혹했어 적당히 얇은 원단감에 루즈한 실루엣도 마음에 들고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프린팅 티셔츠랑 딱 가볍게 톡 입을 예정이에요 바지 포인트로 스토즈 다음은 서스테인의 리버티 저지 팬츠입니다 트랙 팬츠 Y2K 레트로함 그래서 요즘 또 니들스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트랙 팬츠 좀 예쁜 거 없나? 막 뒤지다가 찾게 된 서스테인 바지예요 요 트랙 팬츠는 원단감이 너무 예뻐요 찰랑이면서 적당히 얇은 두께감에 광택감이 진짜 매력 포인트 이 광택감 때문에 산 거예요 피팅감도 원턱이 깊게 들어가지고 툭 일자로 떨어지는 실루엣에 하필 또 이날 제가 스토커즈 밈 콜라보 차콜드 블루 컬러를 입고 있었는데 아, 그거랑 세트인 거야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밈 <웃음>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입으니까 예쁘다 하셔서 굉장히 구매해놓고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쇼핑해놓고 합리화하는 거 나쁘지 않아 슬리시하게 추리닝 룩을 완성해줄 제품으로 요즘 잘핏으어 입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이가나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네? 팔지면 안 되는데. 스스자 마지막은 반스 슬리본입니다. 제가 체커보드 슬리본을 다가올 여름 시즌을 대비해서 하나쯤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케이스터디 콜라보 제품이 오 분해가 나는 거죠? 컬러도 굉장히 깨방정 저 같고 어 위빙된 듯한 느낌, 자수가 들어간 게 저는 매력 포인트였어요. 어우씨 슬리은 뭔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뭔가 옛날에 초등학교 감성으로 신뢰하시는 기분이기도 하고 어, 착화감도 괜찮더라고요 <웃음> 요즘 신뢰와는 좀 다른가? 요즘 뭐신어요 그래서 요즘 제 추리닝 룩이 뭔가 너무 단조롭다 싶을 때 관종템으로 활용하고 있고 아니면 진짜 투머치 컬러 룩을 활용할 때 자주 신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스자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자주 입고 다니는 어, 제품들 중에서 좀 편안함이 강조된 옷들 위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보다 저는 힙하네요 안 되는데 이렇게 루즈한 옷막 입기 시작하고 고무줄 빼는 바지 입으면 살찌는데 이제 여름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뱉은 말들을 되짚어보니 자기 쇼핑을 합리화하는 영상 같아가지고 살짝 현타가 오네요 엄마 아빠가 제발 안 보게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가 요즘 편하게 입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이렇게 가벼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